이번 영상의 주제는 강력한 사냥의 비약을 마시고 고대 던전을 돌게 되면 얼마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실험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강력한 사냥의 비약은 30분 동안 전리품 획득률을 120% 증가시키는 도핑 아이템이며 알송달송팔로스 상점을 통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리품 획득률을 60% 증가시켜주는 달빛땀은 과즙 음료와 함께 도핑을 할수 있으며 다른 도핑들과 마찬가지로 30분의 지속시간을 가지고 있고 사망시에도 효과가 사라지지 않는 특징도 갖고 있어요. 사실 팔로스 상점에서 사냥의 비약 세개를팔로스 결정 세개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우선 사뒀는데 딱히 쓸 곳도 없어서 고대던전이나 돌아보려고 해요. 고대던전은 솔플로 진행이 가능한 칼바람 패광, 불탄성 무기고 하디류 농장, 울부짖는 구렁텅이, 파괴의 요람을 세번씩 돌아보도록 할게요. 첫번째 던전은 난이도가 가장 낮은 칼바람 폐광으로 선택하였으며, 전리품 획득률은 강력한 사냥의 비약, 달빛담은 과즙 음료, 성장의 도약까지 적용된 상태라서 총 332%이고, 아키라이프와 칭호버프까지 포함된 상태라는 점을 알아두세요. 칼바람 패광은 총 3명의 보스가 존재하며 다른 고대 던전들에 비해 난이도가 낮은 이유는 잡몹을 처리하고 떨어지는 오브젝트를 이용하여 쉽게 클리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방패의 경우에는 일정 시간 동안 실드를 생성시켜주는 버프를 주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패광의 이네임드 보스는 특이하게도 안 잡고 스킵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정확한 수입 계산을 위해서 처치하고 가도록 할게요. 던전 공략이 주제인 영상이 아니니 보스들의 패턴은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알려드리겠지만 사실 패턴을 안 보고 순삭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고대 던전의 주 수입원은 습득한 장비를 금음돌로 갈아서 얻을 수 있는 아키움 결정과 마지막 보스가 일정 확률로 주는 분홍 초승돌이며 잡목과 보스가 주는 심연의 파편을 상점에 판매하는 것도 꽤 쏠쏠한 편이에요. 칼바람 패광을 한번 클리어하는데 걸린 시간은 평균 3분 30초 정도로 매우 짧은 편이었어요. 다음 고대 던전은 하디르 농장이며 총 3명의 보스가 있고 개인적으로 일네임드가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일네임드만 혼자 처치하는 것이 가능한 유저라면 솔플로 던전을 클리어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저는 장비 점수 13000점 정도부터 가능했던 것 같아요. 간혹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디르 농장의 마지막 보스를 처치할 때는 노란색 영역 위로 보스를 끌고 와서 때려야 딜이 잘 들어간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하디르 농장의 평균 클리어 타임은 3분 40초였으며 칼바람 패광과는큰 차이가 없네요. 다음 고대 던전은 불탄성 무기고로 고대 던전 중에서 가장 짧다고 소문난 던전이에요. 특히 보스 3마리가 모두 약한 편이라서 대부분의 유저분들이 초보들에게 추천하는 고대 던전이며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장목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어서 조심히 처치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두세요. 또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마지막 보스가 직사기를 사용하는 패턴이 있어서 해당 패턴이 나올 땐 NPC가 만들어주는 실드 영역 안으로 피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아요. 불탄성 무기고는 한판에 평균 2분 50초 정도가 걸렸으며 짧다고 소문난 3개의 고대 던전을 모두 돌아서 습득한 아이템은 심연의 파편 279개, 달빛 아키움 결정 14개, 햇빛 아키움 결정 66개, 초승돌 결정 9개예요. 다음 고대 던전은 서방 이슈바라 왕궁 지하 던전이며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던전으로 NPC들이 잡소리하는 구간이 많아서 유저들이 기피하는 던전 1호예요. 유튜브의 팁 영상을 보면 해당 구간에서 텔레포트와 같은 기술로 빠르게 지나가 스킵을 할수 있다는 것을 봤지만 대부분 유저들은 그냥 안 돌고 말지하며 던전 자체가 외면을 받고 있어요. 게다가 3명의 보스들 패턴이 성가신년이 많은 편이며 특히 이네임드 보스가 사용하는 석화에 걸리면 지속시간이 길어서 짜증이 솟구치더라구요. 이슈바라 고대던전은 한판에 평균 4분 20초가 걸렸으며 앞서 진행했던 3개의 던전들에 비해서 장점은 없고 단점만 더 많은 던전이었어요. 그리고 던전을 진행하던 도중에 도약의 지속시간이 끝나서 원대륙 주거지에서 짭도약을 받고 진행을 했더니 매판마다 나왔던 분홍 초승돌이 가끔 안 나오더라고요. 전리품 획득률이 332%에서 322%로 줄었다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니 330% 이상으로 만들고 고대 던전을 진행하면 분홍 초승돌 때문에 수익률이 많이 좋아질 거라 예상이 돼요. 이번에 진행할 던전은 울부짖는 구렁통이며 해당 던전에서는 잡몹에게서도 장비 아이템을 습득할 수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잡몹을 처치하면서 진행했으며 던전을 한번 진행하면서 일반 몬스터에게 얻은 장비 아이템은 평균적으로 5개 정도로 생각보다 쏠쏠했어요. 또한 일반 몬스터에게서 드랍되는 광대의 주머니는 아키패스의 주머니 까기 임무를 진행할 때 사용하면 적은 노동력으로도 완료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창고에 조금 남겨두는 것도 좋아요. 울부짖는 구렁텅이는 총 4명의 보스가 있으며 던전의 길이가 생각보다 길어서 한 판에 평균 8분 20초가 걸렸고 마지막 보스의 컷신이 나온 이후 초기화가 되는 버그처럼 약간 성가신 부분이 있었어요. 마지막 던전은 솔플 기준 최강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파괴의 요람이며 던전의 길이도 상당히 길고 보스들의 패턴도 짜증난다는 평가를 받으며 장비 점수가 19,000점인 활쟁이도 정신줄 놓고 들여다보면 그냥 죽더라고요 특히 일네임드 보스는 공략법을 모르는 상태라면 처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많은 유저분들이 반지 퀘스트를 진행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장소였을거예요 기본적으로 일네임드 보스에게는 딜이 전혀 안박히며 주변에 불타고 있는 지역으로 끌고와서 보스를 불태워야 딜이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생성되는 특수 스킬을 사용하면 캐릭터가 보스에게 자폭을 시전하여 큰 피해를 입게 되므로 최대한 사용을 자제해야하고 보스의 일부 패턴이 나올 때만 사용해야해요. 그리고 땅에서 솟구치는 불기둥은 일정시간이 지나면 꺼지게 되며, 보스가 소환하는 잡몹을 처치하여 얻은 기름으로 지속시간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두번째 보스는 피해 반사 버프를 주의하면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보스의 버프창을 살펴보지 않고 아무 생각없이 강력한 스킬을 사용하면 한방에 골로 갈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마지막 보스도 피해 반사 버프를 사용하는 패턴이 있으며 처음부터 강력한 스킬을 바로 사용해버리면 본인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살살 때리는 것을 추천해요. 그리고 보스가 해당 패턴을 사용하면 소환하는 잡몹을 처치하여 습득한 오브젝트를 사용하고 피해 반사 버프를 제거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카드의 요람을 한판 클리어하는데 10분이 소요되었으며 울부짖는 구렁텅이와 마찬가지로 잡몹에게서 장비 아이템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잡몹을 처치하면서 진행했어요. 강력한 상냥의 비약을 사용하고 6종류의 고대던전을 3판씩 진행해본 결과 소요시간은 1시간 20분이 걸렸으며 습득한 아이템은 달빛 아키움 결정 110개, 햇빛 아키움 결정 1 1 1개 분홍 초승돌 15개를 얻었고 잡템을 상점에 판매한 골드는 172골드였어요. 경매장으로 해당 아이템들을 판매한다면 습득한 총 수입은 1 0 60골드 97은 70동이며 정확히 계산한 것은 아니지만 소비한 노동력이 대략 800정도였고 노동력당 수입은 1골드 45는 12동으로 엄청난 효율이에요.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보자면 고대 던전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노동력당 수입이 좋은 편이며 칼바람태광 하디르농장, 불탄성 무기고는 시간 대비 수입이 상당히 괜찮았고 울부짖는 구렁텅이와 파대의 요람은 잡모백에서 장비 아이템이 나온다는 이점이 컸어요. 하지만 서방 이슈바라 왕궁지하 던전은 쓰레기예요 그리고 강력한 사냥의 비약만으로 고대 던전에서 큰 효과를 보기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며, 달빛땀은 과즙 음료와 도약 등의 버프를 함께 사용하여 전리품 획득률을 330% 이상으로 만들고 던전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게 사용하는 방법일거라 생각돼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은 댓글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했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끝